2008년 pd수첩은 미국 쇠고기 수입 협상의 문제점을 주장하며 광어병의 위험성을 알리는 보도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4월 29일자 방송은 특히 광어병 촛불 시위에 기폭제 역할을 했습니다. 첫째 병든 송아지를 광어병소로 둔갑시켜서 국민들의 눈에 광어병 공포감을 심어주었습니다. 둘째 이명박 정부의 소고기 수입 협상 내용 원문을 오역해서 방송에 내보냈는데 당시 오역이 아니라 국민을 선동하기 위해서 일부러 사실을 왜곡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었습니다. 셋째, 2011년 9월 2일 대법원은 대한민국 국민이 광우병에 걸릴 가능성이 더 크다는 보도는 허위다. 허위 보도이기 때문에 정정 보도를 내보내라고 판결했고 mbc는 2011년 9월 5일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게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명박 정부는 거의 마비가 됐습니다. 거의 정권이 무너지는 지경에까지 도달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일에 책임을 진 사람은 누굽니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지금 광우병 때문에 수입산 소고기 안 먹는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거대한 사기 광대한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이제서야 우리 국민들은 모두가 알게 됐습니다. 언론이란 세상을 향하여 난 유리창과도 같습니다. 사람들은 이 창문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창문의 유리가 투명하지 않고 불순한 세력들에 의해서 빨간색이나 검정색의 색깔이 입혀진다면 사람들은 그들이 칠해놓은 빨강색이나 검정색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언론의 진정한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창문의 색깔을 투명하게 보여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mbc는 이유리창에 광업병 이라는 색깔을 덧칠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범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당시 이러한 사실조차 깨닫지 못했습니다. 거짓말이 또다른 거짓말을 낳고 그것이 과장되면서 전국민을 선동 하는 데 이용되었습니다. 언론이 이럴 수도 있구나 방송사가 사람을 속일 수도 있다니 공영방송 이 국민들을 장난감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거구나 방송사가 국민을 개돼지로 알고 가짜뉴스로 그들을 먹이고 입혀서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가도록 선동할 수도 있구나 방송사 하나가 정권의 기능을 마비시켜서 거의 무너뜨릴 수도 있는 거구나 설마 방송사가 순전한 국민들의 믿음을 악용하리라고는 아무도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것입니다. 국민 누구나 방송은 고객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방송의 유리창은 투명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던 바로 그 점을 악용했던 것입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수입 소고기를 광우병 때문에 안 드시는 분 어디 계십니까 아직도 광우병을 믿으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전세계에서 소고기 광우병으로 전국민을 속이고 흔든 방송사는 우리나라밖에 없었습니다. 광우병 대란은 양심 있는 언론인 이라면 지울 수만 있다면 지워버리고 싶은 악몽과도 같은 흑역사였다는 것을 그 누구도 감히 부인하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하는데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이 방송사의 배후에 누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대답해 주십시오. 누굽니까? 이 더러운 거짓말로 온 국민을 속일 생각을 꾸민 그자들이 누굽니까? 역사의 악몽은 늘 다시 반복되어 왔습니다. JTBC는 2016년 10월 24일 최순실이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오랜 측근이 국정관련 문건을 받아보고 박대통령의 연설문을 직접 고치기 위해서 사용한 태블릿pc를 발견했노라고 대대적으로 보도함으로써 모든 언론 매체들은 마치 최면에 걸린 것처럼 jtbc의 보도를 복사해 퍼나르기 시작했습니다. 태블릿pc 하나가 온 언론사들과 온 국민들에게 최면을 걸었던 것입니다. 모래알같이 작은 거짓들이 모여서 조약들이 되더니 그것이 눈깜빡을 사이에 돌멩이 크기로 변하고 어느 순간에 거대한 거짓의 바위덩어리가 되어 온 국민을 덮쳐서 그들의 귀와 눈과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세월의 슬픔과 통곡과 분노는 사람들은 물론 방송사들마저 이성을 잃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온갖 위험비어가 사실처럼 보도 되었고 언론들이 나서서 불을 지르고 기름을 끼었고 퍼날랐습니다. 모든 언론들은 정신줄을 놓고 김어준 류의 언론촌비로 변해버린 것 같았습니다. 촛불집회에 불이 지펴지고 박근혜 대통령은 불소시기가 되었습니다. 어느 순간 최순실의 딸은 박근혜 딸로 둔갑되어 있었습니다. 청와대 에 거울의 방이 있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의 방에서 비아그라가 쏟아져 나왔다고 했습니다. 청와대에서 구슬했다고 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상한 종교에 빠진 인물로 믿도록 묘사됐습니다. 세월호 침몰이 일어난 당일 7시간에 걸친 성형수술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언론의 유리창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국민들은 길거리로 나갔습니다. 그야말로 집단광기 그 자체였다고밖에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목격자 아닙니까? 그 흑역사의 현장에 우리 모두가 있었던 것입니다. 광평사태 그때도 그랬듯이 박근혜 탄핵을 주도했던 세력들이 이 언론의 유리창에 검은색을 입힌 배후에 을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제2의 박근혜 탄핵사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김건희 여사를 불쏘시에 삼으려고 시도할 거라는 소문은 언론인들 사이에서 기자들 사이에서 진작부터 나돌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바는 사람은 다 알고 있는 사실 입니다. 설마하던 우려가 현실로 드러난 것 같습니다. 10월 11일 mbcpd수첩은 이날을 그첫 번째 디데이로 삼았다고 보입니다. 이번 방송은 그저 서막에 불과할 뿐 제2 제3의 pd수첩이 준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jtbc가 촛불을 태우기 위해 사용했던 것은 태블릿 pc였지만 이번에 mbc는 김건희 여사의 박사 논문을 촛불의 심지로 삼아 온 국민을 태우려고 결심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방송윤리는 민노총의 사무실에 던져 버리고 mbc 방송의 유리창을 온통 빨간색으로 칠하기로 결심한 것 같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 mbc는 지난 윤 대통령의 발언을 자막으로 조작한 사실이 들통난 데 대한 보복성 방송으로 이번 김건희 여사 흠집내기를 시도한 것이라는 평가입니다. 들리지 않은 부분을 과로 처리까지 해가면서 과로 열고 미국 과로 닫고 국회라고 해서 미국이란 말을 교묘하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분명하게 들리지 않는 부분은 바이든이라고 자막까지 선입견을 갖도록 넣었습니다. 보도윤리상 있을 수 없는 왜곡과 조작이 아니겠습니까 미국은 의회지 국회가 아닙니다. 한국의 국회를 지칭한 것이고 이 과정에서 바이든이 나올 수가 없는데도 들리지 않는 부분에 바이든을 넣어서 사실을 왜곡 보도한 것이 드러나는데 대한 대통령실의 항의를 받고 이것을 보복하기 위한 보복성 편성이라는 평가입니다. 둘째 pd 수첩의 내용에 김건희 여사를 닮은 사람을 내보내면서 대역이라는 자막조차 놓지 않은 채 방송을 내보내으로써 시청자들을 김 여사로 오케했습니다 시사보도의 기본 중에 기본인 시사보도 프로그램 준칙을 위반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 mbc가 최승호 사장 이후 우수한 기자들과 우수한 pd들을 모두 한직으로 내몰고 실력이 딸리는 좌파 성향의 기자들과 pd들을 요직 을 맡게 함으로써 mbc 사상 최초로 수천억대의 적자를 기록했을 정도로 기본적인 자질이 부족한 자들이 mbc를 온통 장악한 것 때문에 이 같은 기본적인 사실조차 확인되지 않은 채 방송이 나간 것일 수도 있다는 평가입니다. 셋째 김여사 대역배우가 등장한 프롤로그 화면의 배경에는 의혹과 표절이라는 글자가 함께 김여사의 과거 사진들이 덧입혀져 있어서 다분히 김건희 여사에게 프레임을 씌우려는 악랄한 의도가 보인다 고할 것입니다. 시청자들에게 김여사의 왜곡된 모습을 각인시켜주려는 의도가 아니고 무엇으로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넷째 방송에 나온 국민검증단은 대성 당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던 단체들의 주축을 이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MBC PD 수첩의 이날 방송이 공정했느냐를 의심할 수밖에 없게 하는 대목입니다. 다섯째, 방송 내내 장시간 인터뷰에 응한 우모 교수는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대표직을 역임한 사람이었다는 사실 또한 PD 수첩이 김현석의 어떤 프레임을 씌우려는 불순한 의도로 프로그램을 제작했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할 것입니다. 여섯째. 결론적으로 이번 pd수첩은 김여사에 대한 팩트와 거짓과 선동을 교묘하게 뒤섞은 좌파언론프로그램의 전형을 보여주었습니다. 공영방송의 유일한 목적이 왜곡된 유리창으로 국민을 선동하려는 것 이라면 이런 방송사가 존재해야 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mbcpd수첩의 보도는 과거 그들의 행태를 미루어 한가지 추론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 2008년 광우병 선동을 하던 그 방식과 목적과 의도가 매우 흡사한 측면이 있었다는 점. 둘째 특정세력의 특정 목적을 실천하기 위해서 다분히 의도를 가지고 이런 일이 기획되었을 것이라는 점.